이물좀 그만... 저기 물좀 그만 드셔야 될것 같은데? 물좀 그만 드세요. 그만 먹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. 방금 그거 혹시 방구 소리? 백지로 방구 뽕? 어떻게 방구 그렇게 낄수 있어요? 물 먹고 방귀 끼고 아주 그냥 할거다 해? 응? 뭐? 어? 이거 마음에 안 들어? 뭐 하는 게 뭐지? 아니 좀 가서 놀아봐 가서 놀아봐 나 <웃음> 어우 <웃음> 물먹고 방구뽕 트림컵 오늘 <웃음> 기다리기다리 기다리세요 <웃음> 저런 공놀이 <곡 노래> 할까? <웃음> 고구미 고구미 <웃음> <웃음> 나는 이거 가지고 다아야지귀 열심히 귀가 없어요 귀가 없고 팔과 다리는 무사했어요 귀 없는 제 친구가 또 있는데 지금은 친구가 보이지 않아요 저분이 주범이에요. 사건... 아니 범인 늘 저렇게 다니시죠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. 재밌게 놀았거든요. 행복했어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왜 <웃음> <웃음> 저렇게 무섭게 도는 거지? <웃음> 내 친구 토깽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. 토깽이랑 원래 같이 놀아야 되는데. 다 놀았어? 아, 혼자 노는 거 재미없어? 그럼 같이 놀아줄게 여기 재롱아 얘, 얘 있지? 다이소 호랑이 호, 호. 사실 호랑이의 귀가 뜯겨지게 한 범인은 재롱이가 아니라 그따다 <웃음> 저는 토끼예요 저는 귀가 뜯겨져서 <웃음> 이렇게 귀가 뜯겨졌죠 <웃음> 저는 포키예요 저는 귀가 없지만 머리 한쪽이 뜯겼어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도 하나가 나달나달하지요 다 재롱 재롱왕자의 소행이로다. 아, 제로이스다든키. 제로이스다든키.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안녕. 빠이빠이.